이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2천원 코디형님 최고 오늘 먹을 빼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야 맛있겠다 뭐 저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지금 잘 먹을게 뭐야. 자 그러면 바로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꾸 없이 그냥 빠, 아 빠꾸래 바로 빼빼로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리지널 빼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먹방 bj죠? 여러분 혹시 그 ASR m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마이크 하고 있거든요 A.S.M.R 올해도 아. <놀람> <놀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아몬드 빼빼로도 한번 뜯어서 어차피 저희가 다 먹을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요 아몬드 빼빼로 뽑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몬드가 고소해요 그리고 저 녹차 저 녹차는 안좋아하는데 녹차 구해왔거든요 아 맞다 <웃음> 여러분들 이거 협찬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건데 빼빼로 콧구멍에 넣었다가 먹어줘요 오케이 콧구멍에 넣었다가 먹는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멍에 넣은 빼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는 진짜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데 동생때문에 샀거든요 얼마나 맛있을까 해가지고 근데 동생 갖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쿠키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때 그때 나왔어요 짜잔 화이트쿠키입니다 이렇고름 생겼어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자그 다음에 누드 다음거 누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드 저 누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누드 빼빼로 좋아한다고요 짜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아시죠 이거는 초콜렛이에요 진짜 완전 좋아하거든요? 최애? 뭐라고요? 최애 라고 하는거 맞나? 3. 상렬 님이 저 녹차 좋아해요 무드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요 상렬아 응 녹차 왜 좋아하냐? 뭔 소리야 나 녹차 안 좋아해 <웃음> 녹차 좋아한다네그니나 누드 좋아해 누드 누드? <웃음> 어다 벗은거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맛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상렬님이 그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한 번에 다 먹어달라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먹어달라는게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녹차랑 누드 빼빼로랑 그 다음에 아몬드 뭐야 이거 화이트쿠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뭐지 이거? 여러 근데 이게 신기해요 나 되게 신기했네? 녹차 향이 유은상에 납니다 나 진짜로요 해보고 싶은데 빼빼로 못 받았다고요? 아저 제가 산 거예요 저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리액션.. 리액션 어떻게 하지? 감사합니다 아니 어떡하지? 진짜 첫 후원인데? 춤을 출까? 감사합니다 2,000원 코디형님 최고 리액션이 없지만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해본 거거든요? 어때요? 저 리액션 괜찮습니까? 앞구리게 해달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수 없... 여보세요? 네, 아! 어, 코디 형님, 만족. 아, 감사합니다. 제가, 0이원 리액션 만족하신다니까, 몸도 바로 모르겠습니다. 2,000원으로, 형님이 사주신, 이 빼빼로 두개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60원이지만, 2,000원 쏘셨으니까, 두개 사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코디 형, 잘 먹을게요. 코디 형님이 900 곱하기 2해서, 2,000원, 마이너스 1,800, 200원 환불해달라고요? 200원 아치 춤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액션 창렬이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마술하고 신차적인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이렇게 막 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에서 이 독방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님 고생하셨어요 막 이런 거니까 막 설정 사실 빨리 하게 좀 빨리 많이 써 주세요 지금. 무드님 고생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무준이 오늘 무드님 오늘 멋졌어요.